백 타입으로 지금 자리 매김했고요. <웃음> 자, 이게 그리게야 발기 상태이다라는 걸 바로 보여주네요. 그렇죠. 송여우를 지금 제대로 활용해 주고 있거든요. 기습까지 한번 써 주고 거기 벤클리프가 십이터네, 십이십이, 십이십이죠. 풋선수 지금 어이가 없죠. 야 아이가 첫 턴에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 그게 소여우게 지금 같이 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데프니치안 순 핸드가 정말 잘 풀렸기 때문에 음. 절기 있어서 그렇죠. 아이 사고, 아이고, 그냥 절절 해도 되고요. 절, 절하네요. 절절로 보여주나요? 절절. 네, 풋선수 입장에서 이야, 이게 그나마 킬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네. 네. 그나마 몸으로 찍는 것이. 하지만 절개가 이미 한장 있었기 때문에 끝났죠 그렇습니다. 네. 손에 있는 모든 카드들을 털면서 깔끔하게 데피니션이 제력 17까지 올라갑니다 또 마나리 춤꾼이 있어서 이쪽도 생민력 굽수 네. 할수 있고요 재밌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악한 속삼기도 하겠죠 <웃음> 그러면 형이 아, 재밌네요 네. 어? 어 한번 더? 더? 데미지가 6 어? 충분히 하나 더? 8, 9, 10, 일1 2뎀? 16인가요? 16? 네아 영능 누르면 되죠? 아~~, 아, 이 아, 아 와~~ 그렇네요 아 여기 <웃음> 영코 영능이죠 영릉 네네 이야~~ 아, 아 영코 영능이죠 영코 킬력이죠 와~~ 이게 암흑시선이 있으니까 그렇네요 아, 아 봤죠 봤죠 어, <웃음> 봤죠, 맞죠맞죠 네, 네, 네. 예, 아웃이었습니자이 경기를 잡습니다. 경기했으면 진짜 역대급하고 나올 뻔했네요. 네, 네, 네. 얘랑 빙글빙글 쓰면 대박인데. 1포되면 진하네 상대가 되아 <목소리> <오! 목소리> 재밌네 상대가 퇴시켰네 진학 아니었네 줄인거거든요 <웃음> 네 다음 턴에 천리안 하면서 일만으로 낼수 있겠네요. 천리안을 한다고 하면 자 그래서 다이니 선수가 먼저 달립니다. 번데와 동전. 어? 뭐가 나왔길래 그러죠? 딸각이 볼까요? 정말 좋아요. 어? 어? 아! 아! 아! 아! 이거 보세요. 제가 아! 말씀드렸죠. 아! 그의 진화 순서는 다르다니까요. 다르네요. 네아 다르네요. 네 인정. 그의 진화 순서는 달라요. 다 때리고 넣고. 네. 아... 자 이번 경기 <웃음> 라이오니 선수가 아니, 진화술사가 5턴킬이 나오기도 하나요? 보통? 노즈도르무를뽑아내면나 <웃음> 사실 하긴. 이거는 5턴킬 어. 보단 반칙에 가까웠죠 이건 반칙? <웃음> 네, 아니 <웃음> 와 30딜, 풀딜이 원컵 나나? 지금 8만화해서 이렇게 다쓸수 있잖아 이게 5딜? 다들 9딜에 13딜에 원래 1이니까 15딜에 이거 하면 킬각인데? 말이 돼 이게? 8만화에 킬각이? 30딜 풀 딜에? 어, 무슨 원턴킬 대왜 하냐 그러면 이거? 그냥 캣도라인 밸런스 팀뭐한 거야? 이거? 말이 돼 이게? 이딴 거 그냥 출시해? 상대 무슨 생각 들까 진짜 이거? 이게 킬각이라고 진짜 난 가끔 일기 노스를 쓴다래 <웃음> 개, 개 웃기네 여기까지 맞거든 무조건 아 아니야 끝 만연 24였네 통구이도 안주면서 갑자기 튀어나오주면 안으면 아주 좋아요 잠깐이랑 바뀌는거 아주 나빠요 둘이 같이 쓰려고 넣은건데 둘이 바꾸면 아주 나빠요 턴 종료해 눈치챙겨 반갑다고? 그럼 이걸 드리겠습니다 돌려 돌려 돌진파 아 돌렸다 왔다 아나포 아나포 아나포 아, <웃음> 어, 예! 뒤졌다, 어. 예! 딱 된다, 딱 되라, 간다. 간다. 사악한 다가온다. 죽음의 지앞에 어, 어, 이거 설마? 뭐야? 이거 설마? 어? 이거? 등거야 이거? 설마? 죽어아 이놈아! 아, 유흥 마법사요. 아, 따끈하구만 야, 그냥 이거 두번 해주면, 두번 했을 때 그거 해주면 안 되냐? 쳐주면 안 되냐? 그렇지.